방어 <웃음> 대방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자이 대방어를 오늘 좀 손질을 해주실 분이 계신데요. <웃음> 제가 이제 항상 그 저기 라면으로 이제 해장하러 오는 응. 저 조지스시라는 그 일식집의 네, 대표님이십니다. <웃음> 갑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좀예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인. 아, 육산 대왕하고요. 네, 육산 대왕. 네, 오늘 잡아가지고 네. 바로 내린 거라서 아마 신선하고 진짜 맛있을 거같아 어... 이게 한몇 킬로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십 킬로 주문했었거든요. 십 킬로 맞춰서. 양식이죠? 아니요 이거? 양식 아, 아니에요. 아 이건 자연산인가요? 네, 자연산. 오. 제거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 사이에도 뼈가 좀 있죠? 저는 등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예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한 10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려면은 한한 한, 한, 한, 한 시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이렇게 기름이 차차한게오 맛있겠네 진짜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그 핏기 같은 게 있는 게 이게 그 방어 사장중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거는 그 안에 곪만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아... 짓눌려가지고 아직 그거 보니까 이거 방어 세상충이 아... 형이 하... 겨울 방어는 세상충이 좀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여름에 많이 나오는 네. 가을이나 요에이 네. 사장님이 여러분들 그 저희 라이브 방송하면 그 박조지라는 음... 아 욕하는 게안 된다 조조 조가, 아니, 디 어, 요, 요알 때, 어, 초. 어. 네. 박조지라는 어, 아이들로 항상 네, 제가송 찾아보고 계신 사장님이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 10kg 방어살이 떠졌습니다. 아 기가 막히겠네요. 어, 요거는 이제 숙성을... 4시간 정도 냉으로 버리고 기름이 더 작아 올라오거 아, 그래. 그래. 네, 적당한 원도에서 하는 거라서 어, 요거는 네. 이 상태에서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어, 정도 숙성을 한 뒤에 어, 맛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회를 또 한데. 양이 엄청납니다. 와. 이머리는 대구용으로. 자 오늘 그래도 이 좋은 안주에 술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어. 라이브 할때 여러분들 저 방송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먹는 숙취 해소제가 있는데 어. 타이거 드롭이라고 이거 보통 물에 타서 이제 드시면 되는데 확실히 아침에 갈증도 덜 나고 뭐 오르니친 히비스커스 비타, 비타민C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최근에 발 갈라진 것 때문에 한번 먹어봤는데 자 그만 올라와 발이 많이 갈라진 것도 좀 해결되고 다음날 이거 갈증이 안 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 사사사! 여러분들 사사사! 이게 지금 등쪽 살이거든요? 호들모들 하늘 대박 힘든데 술은 오늘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열일 좀 해라 아. 자 그리고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좀 잡사스럽게 하나 먹어볼게요 자 이걸 놓고 핫도그 짜듯이 사사사 오오오온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뭐 초밥을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일식을 판매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국내산 재료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광복절이나 일본과의 어떤 국경일 이런 날은 가게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이시니까 뭐 품목만 일식일 뿐이지 어다 한국 재료로 해가지고 하는 어 한국인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 좋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 뭐지 나 약간 좀 변태 성향했나? 약간 좀 과학적이면서 되게 매운데 조, 좋은데 또 눈물 딱 찔끔 나올라고 했는데 이게 만 약간 SM 성향했나? 어 좋은데요? 요거는 어, 배꼽살입니다 여러분들 배꼽살 배꼽살인데 참치 배꼽살과 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좋아 좋아 좋아. 음이 안에 막처럼 생긴 거는 쫀득쫀득하고 옆에 가장자리 쪽은 기름짐이 싹 느껴져요 어, 살짝 기름진 부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넉넉고 드시겠는데? 진짜? 그리고 약간 그리고 참치랑 좀 참치 배꼽살 쪽이랑 조금 흡사한 것도 좀 느껴져요 보니까 저는 근데 확실히 등살을 좋아합니다 뒷침 참기 뒷침 <웃음> 참기 <웃음> <웃음> 그사저 <사실을 몰랐어 웃음> 원래 이제 고추냉이 같은 걸좀 많이 좋아하는데 된장에 뭐 조미를 또 따로 좀 하셨나봐요 근데 야 근데 된장이 들어가니까 여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 고소한 향이 많이 나는 이 시선의 묵은지 이걸 또 회를 먹으면 맛있거든요 뱃살 뱃살인데요 요거 살짝 기름진 있는 뱃살은 시선 묵은지랑 해가지고 이렇게 딱 소주 한 잔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아 오늘 쏴쏴쏴 아아 기름진 거에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아, 와 이거 완전 취향저격인데 이게 사실 맛있는 묵은지는 뭐에다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그 묵은지 자체로 먹으려면 아무래도 양념 맛이나 이런 게 많이 강하다 보니까 회를 같이 즐기기에는 묵은지가 많이 그회 이걸 좀 가리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걸 한불 씻어내면은 좀 고소함이랑 매콤함도 많이 줄어들고 깊은 풍미만좀 아무래도 많이 남다보니까 약간 기름진 회에다가 진짜 이게 최고인 거 같아요 와... 하나 더 진짜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김치 전 정말 위대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웃음>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같이 녹화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뉴욕감자님이란 분이 제가 방어를 먹고 있으니까 방어만 하지 마시고 공격도 하시죠 그 <웃음> 정도면 거의 공개 처형 수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참피디형 국회 아니에요? 그 정도 개그는 딱 참피디형인데 아재 이그요배 <웃음> 쪽살 <웃음> 자, 이번엔 다른 방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고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된장을 위에 딱 발라서. 쏴쏴쏴. 드셔보셔야 돼요. 이 시즌의 방어가 굉장히 훌륭해서 그런지 이기름짐이 너무 느끼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방어 이 뱃살 쪽은 적당하게 입안에서 쫙기름짐미싹 돌면서 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어. 음. 아, 쏴서 쏴. 아한번더 강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님 우리 민족이 만든 이 김치라는 건 정말 위대합니다 야해가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추에 예. 빨래 널듯 이번엔 세개 정도 올릴게요 자 뱃살을 세개를 올리고 여기다가 이번엔 김치 토핑 고추가 약간 또 심심할 수 있으니까 고추 앞에는 된장을 살짝 차발차발하고요 소아 소아 소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요. 일단 소주부터 마셔보세요 소아 소아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육고기보다 생선을 좋아하는 이유를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육고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먹다 보면 턱이 너무 아파요 제가 그래 생선회나 이런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입안에 가득 머금고 씹어도 턱이 안 아프고 잘 씹히고 아, 하... 자 여러분들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은 이회 네. 따로 좀덜어놔가지고 저희 지금 매제나 동생 가게 에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랑 좀 드시라고 제가 좀 덜어놓을게요 한잔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벌써 두 병째 사사사 배꼽살과 김치 음. 자 이번에는 김에 한번 싸서 사실 김에 싸서 먹는 게 김이 진짜 엄청나게 열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메기도 그렇고 김이 확실히 우리가 항상 먹다보니까 잘 모르는데 향이 진짜 많네, 김이 방어라 한 마리 맛을 즐기기에 충분한 걸로 한번 싸봅시다 뱃살 두개 등살 하나 올리고 청양고추 하나 올리고 배꼽살 하나 올리고 김치 올리고 된장 올리고, 고추냉이도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해서, 수화사사. 입에 방어가 꽉찬 느낌 어우. 금살의 담백함 갯살의 기름짐 고추의 매콤함 시즌김치의 개운함 고추냉이의 코르뚝스로 매운맛 아... 진짜 콜라보는 이런 게 콜라보가 아닌가 아.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면 아직 뭐 많이 안먹은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동생 가게에 뭐, 뭐 주기도 했지만 꽤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거의 뭐 티가 안나네 먹은 티가 와... 아. 자, 여러분들 오늘 대방어 정말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어, 남은 방어는 버리지 않고요. 우리 식구들, 가족들이랑 지인들이랑해서 너무 맛있게 어, 다잘 나눠 먹었습니다. 어. 아, 정말 이 생각보다 기름지지 않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겨울 대방어 여러분들 어, 사서 이렇게 좀드셔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